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드디어 국토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부산 전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어, 41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이 어, 그렇게 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부산은 전체가 16개의 시군구로 되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기장과 충구를 제외한, 기장군과 충구를 제외한 14곳이 전체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옛날에 뭐 영도나 중구 서구, 동구, 저런 곳까지, 사구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을 때, 2020년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 묶을 때,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가, 이런 얘기들을 그때 했었어요. 어, 그런,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조용해졌고, 작년 10월부터는 어, 거래량이 거의 평균치의 10분의 1 정도 이하로 거래량이 줄어 있다 보니 어, 이거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 못 팔기 팔 때문에 애를 먹는 분들이 뭐 10집 중에 9집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평균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거에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 있었기 때문에 어, 그걸 팔아야 될때못팔 그런 경우에는 대출도 막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동안 어 물론 부동산 어뭐 무주택이시고 집사고 파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은 뭐 그냥 규제해서 세금 잔뜩 걷으면 뭐 나라 살림 부강해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래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비싸게 한건 거래하는 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어 그냥 싸게 박리담의 식으로 거래를 좀 자유롭게 하면서 어, 국민들이 원할 때 사고 팔고 할수 있으면서 적정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게 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세금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이 많이 자유로워져 있는데 어, 일단은 오늘 발표한 자료 잠깐 보고 조정이 풀리고 나면 어, 그러고 나면 뭐 어떤 부분이 혜택이 있겠는지 어, 그것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요. 음, 창을 잠깐 키워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 오늘 보도자료입니다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이렇게 돼 있죠 어,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를 이제 해제를 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면 조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소리네요 어, 경기도 외곽지역은 다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했고요 어, 세종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했습니다 컨트롤 해제한게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은 광역시니까 광역시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보겠습니다 서울 뭐 경기 쭉다 나오죠 이중에 여기 빨간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해제를 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이렇게 별표 달려서 주석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일부 지역을 제외를 한 그런 곳이네요 어, 여기서 전체 조정대상 지역은 그동안 101곳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거의 뭐한 70% 정도가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둘 중에 뭐 하나 정도는 묶여있다라고 했는데, 어, 그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60곳 정도만 남기고, 어, 41곳이 풀렸네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4곳이 풀렸고요. 투기 지역이 1곳이 풀렸습니다. 서울은 아직까지 뭐전 지역이 어, 투교가 열 지구이고, 그 다음에 투기 지역도 어, 해당되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네요. 그죠? 이 중에 그러면 부산은 어, 경기도 이렇게 빨간색 일부가 풀렸습니다. 어, 안성, 평택, 양주, 바주, 동두천시, 이런 곳이 풀렸네요. 인천은 연수와 남, 남동, 서, 여기가 투교가 열 지구에서 풀렸고요. 어, 그 다음에 조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어,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구 이렇게는 어, 원래 어, 2020년 11월 20일 날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해수, 동남, 연 이렇게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2020년 12월 18일 날 지정이 되었었는데 나머지 전체입니다.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들어가거든요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가 현재까지의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요 이거 빨간색이죠 전부 빨간색은 아까 이번에 근번에 해제된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해제가 다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몽땅 다 해제가 됐네요 그리고 대전도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울산은 충구남부가 어, 조정으로 묶여있던 게다 해제가 됐네요 남아 있는 게 이제 없네요 세종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제가 다 됐지만 어, 세종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는 묶여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 청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정지역에 묶여 있던 거 싸그리 다 풀렸습니다 수도권 일부, 경기, 그 다음에 인천, 세종, 서울 이렇게가 조정지역이고요 어, 부산이랑 뭐 기타 지방의 광역시는 다 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주 1, 2, 3 달려 있고 이런 곳들은 음 일부 이제 지역들을 제외한 곳들은 여기 또 해당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부산은 다 풀렸기 때문에 어 일단 넘어가겠고요. 규제 지역을 어 지정을 한 효과들은 뭐 이런 이런 이런 규제들을 그동안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풀렸기 때문에 지정 효과를 우리는 볼 필요가 없고 그죠. 풀리고 난 효과가 뭐가 있는가를 이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 풀린 효과는요, 어, 먼저 취득세가 하나가 완화가 됩니다. 취득세 완화. 그동안은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일단은 취득세 부분이 2주택부터 바로 중과였었죠. 2주택부터. 그동안 2주택이 조정지역은 8.4였고요. 농특세이면 뭐 9%였겠죠. 85 제곱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12.4, 13.4였습니다. 어, 요게 수택수 하나만큼 2주택부터 중과되던 게 이제는 3주택부터 요렇게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취득세 이렇게 완화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양도세가 그동안 2주택은 어, 20%, 포인트 중과가 됐고 3주택은 30%, 30 포인트가 중과가 됐는데 이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유예가 돼 있었죠 그래서 유예될 기간 안에 언제까지 내가 현재 다주택자라고 하면 중과 안되고 일반세율로 팔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플랜을 뭐 언제까지 팔아야지 비과세가 아닌 것 같으면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게 많이 느긋해졌죠 뭐, 언제 팔아도 세금 내는 거는 최고 세율이 지금은 이제는 일반 세율이니까, 그죠? 일반 세율은 6에서 최고 45%까지였잖아요? 요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양도세가. 그 다음에 종부세가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이면 2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었습니다. 조정, 조정대상 지역의 종부세가. 근데 그게 2주택 이하까지는 이제는 중과 세율 적용이 아니에요. 비조정이 되면. 그것도 좀 많이 크죠? 어, 그렇게 종부세도 혜택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취득세, 뭐 양도세 중과 안 되는 거그 다음에 종부세 혜택이 있는 거 하고요 어, 그리고 양도세 처분기간이 어, 그동안 2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5월 10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어, A주택과 B주택이 있으면 A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는 기간이 어, 둘다 조정 지역에 있을 때 신규주택을 앞에 주택 조정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신 경우라면 2년 안에 처분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3년 안에 처분입니다. 3년 안에 처분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게 조정 지역 일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고 해서 산 거는 거주 요건이 따랐습니다. 비과세로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근데 이 거주 요건이 비조정 지역 일대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잔금을 쳤다 그럴 경우에는 어 요거는 거주요건이 없어지죠 이거도 너무 큰 혜택입니다 그죠 거주요건이 없어졌어요 어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때어 비조정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처분요건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어 굉장히 장점이죠 그 다음에 어 원래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2020년 어, 10월, 9월, 이때, 어, 초롱부동산이 지금 2022년이죠. 2020년 3월 달에 대운동으로 왔었습니다. 어, 그때는 비조성이었었거든요비조성이면서 어, 그 해, 이제 11월 달에 부산이, 요 남구가 조정으로 묶였는데, 그 묶이기 전까지는, 대현호텔 어, 캐슬 레전드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앞에 있는 대현상부역관리처분난 어, 성계조합원의 입주권을 대출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정말로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정이딱 묶이면서 그게 다 금지가 됐어요. 왜냐 내집 밑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는 주택을 뭐 사도록 되어 있는 게 조정대상지역 하에스의 대출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비규제지역이 되면. 근데 그때는 DSR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DSR 적용이 지금 2022년 7월 1일부터 좀더또 많이 강화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DSR이 뭐냐 했더니 LTV DTI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 DSR이 낮으면 내집 밑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 해도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DSR은 뭐냐면그 금융권에 대출을 일으키가 있는 내 원금과 내고 있는, 매달 내고 있는 이자 총액, 이거를 싹다 더해가지고 내그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총소득으로. 증명이 가능한 총소득이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게 DSR인데 이 한도가 아마 40%인 걸로 압니다. DSR 적용되는 게. 요거는 소정비소정하고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 DSR이 소득이 많이 좀 낮으신 분은 어, 이제 비규제지역으로 풀리고 이렇게 해도 어, 어느정도 그게 한계가 있는거죠 음,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정도 괜찮은 직장에 조금 고소득이면서 어, 현재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게 없고 어, 이런 분들은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는 이 상황에 정말로 좋아집니다 그런 분은 현재 뭐 1주택이 있다 하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어, 소득이 높으니까 뭐 DSR도 높게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대출한 걸로 얼마든지 어, 새로운 집을 사는 그게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이잖아요그 어, 중도금 대출도 어, 여태까지는 이주비를 승계를 받는다 이러면 어, 이주비는 이주비는 그동안 최대 50%까지만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1억이 만약에 어, 감정평가액이다 그러면 원래 비조정 때 원주민이 어, 60% 6천만 원을 받아가 있어서도 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팔고 나가실 경우에는 어그 60%에서 10%만큼은 상환을 하고 50%만 승계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60%가 이제 다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60%만큼 대출 승계가 다 가능해지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그 동안은 어,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도금이 안 돼서 현금으로 산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그런 중도금 대출이 다 가능해지고요. 어, 그리고 어, 조정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지역에 있다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천당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 했더니 원플러스 원 매물이에요. 원플러스 원 매물이 어, 비규제 지역에 있으면 이 주비 승계받고 하는 게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도 원 플러스 원에 일어나 있는 그 이주비 승계가 다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승계가 안 돼가지고 도구나 감정평가가 크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 분의 이주비 대출은 금액이 또 크죠. 그런데 그런 걸 승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괜찮은 물건인데. 어근데 그런 게 이제 이주비 승계가 다 되고요. 중도금 대출도 실행이 되고요. 너무 좋아지죠. 이런 게 있고. 변상부역에1 플러스 1, 9 9 플러스 5 0 굉장히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 이주비쓴 게다 되니까 26일날 어, 바뀐 요 법규정이 적용된 이후에 생각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어, 하여튼 그런 매물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세대당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되던 게 이제 두 건까지 실행이 가능해지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죠 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음. 어, 주택을 이수비를 아까 승계 받을 때는 어, 입주 후 2년 안까지 앞에 집을 처분을 해야지만 이 어, 대출이 그 승계가 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1주택 이상 가지신 분은 중도금 대출도 그 처분세약을 뭐 이렇게 귀찮게 따라 다녔거든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죠 어, 너무너무 자유롭죠 어,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바뀐 거는 뭐제 유튜브 뿐만 아니라 아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유튜브 영상 보면 바뀐 후에 요건들이 뭐 어떤 게 좋아지는지는 외우실 만큼 여러 군데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외운 것 위주로만 말씀을 현재는 드렸습니다 어, 이렇는데 그러면 소장님 지금 오늘 아까 뭐 조정 발표 비규제로 풀리는 발표가 있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는 소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산전역을 다 취급을 하는 부동산이잖아요 어, 오늘 당장 어, 뭐 옛날에 2019년도 11월 6일날 조정이 불렸을때 분위기와 비교를 해라 그러면 그거는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침 9시부터 저희 사무실 앞에 오셔가지고 소장님 계좌번호 나오는 금액물 무조건 계좌받아주세요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그거는 아니고요 어 이제 대신 단톡방이나 이런데 소장님뭐 해수동 안에 아니면 부산에 금매 있는 거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찾아주세요 요런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타지역에 계신 분들 전화가 오늘 꽤 여러통이 왔습니다 어 서울에 집 있는데요 소장님 부산에 한채 더 사면 취득세가 이제는 6억 이하는 그냥 1.1 맞습니까 이런 전화 그리고 금매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어 향후에 갈만한 똘똘한 지역에 물건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금매 찾아주세요, 금매 찾아주세요, 금매 찾아주세요 전화가 오늘 몇 통이나 있었습니다. 제 전화는 국토부 발표한 2시 이후로 계속 통화 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담이 계속 제사무실 이제 레전드 아파트가 있다 보니 가깝잖아요. 퇴근길에 뭐 낮에 아까 짬짬이 이렇게 예약 안 하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소장님 조정 풀렸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산 거는 잃었는데 잘 샀나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출을 이렇게 해서 뭘 하나 더할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이 오후 내내 있었고요 어. 어, 그 오신 고객님이 사들고 오신 빵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을 때웠습니다 이 빵으로 보이나 식빵 이게 오늘 제 저녁이었습니다 어 이제 7시 넘으니까 전화가 조금 뜸해져 있는데요 어. 대연 3구역에 굉장히 건매로 팔았던 84A도 벌써 월요일날 계약서 다 썼거든요 <웃음> 초능에서 그냥 양타로 중계해서 벌써 계약서를 다 썼는데 계좌번호 달라는 전화가 두통이 나왔다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지요?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이 딱두 가지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를 때는 늘 오를 것 같습니다 내릴 때는 영원히 내릴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그 생각이 정말 아주 그냥 쿨하게 딱그두 그 가지 거든요 근데 막 내릴 때 어, 우리가 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 향후의 추세가 뭐 계속 더 내릴 것 같네 향후 추세가 바로 오를 것 같네 이런 건안 중요해요. 각자의 본인의 자금과 세금 플랜과 어그 다음에 뭐실 거주해야 될 어떤 이런 계획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 자금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아닌 것 같으면 내 편의에서 지금 막 빠져가 있고 금매들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는 그냥 사시면 되고요 아무리 올라가고 있어도 아, 내가 또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이걸 팔아서 자금을 가지고 또 플랜을 새롭게 이렇게 저렇게 짜봐야지 하면 그건 그때는 또 팔건 거예요 팔 때인 거예요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영원히 내릴 것 같은 그두 가지 생각에서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어, 형편에 맞게 이렇게 좀 상황을 들여다보실 수만 있다 하면 남들보다 반발자국 정도만 먼저 움직여도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오늘 이제 좀 같이 또 공동도 많이 중계로 하고 좀 친한 소장님이 며칠 전에 저 반역회 시시장 잔금을 치고 왔어요 <웃음> 소장님, 유유유유, 이렇게 조정이 며칠 뒤에 풀릴 줄 알았으면 잔금을 제가 왜 그렇게 빨리 쳤을까요? 잔금을조선때친게 되나 놓으니까 이제 거주요건이 붙었어요 하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가 하면, 어, 월요일 날 계약서를 썼던 뭐 대연 3구역의 그 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고 난 후에 잔금을 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그분은 또 거주요건하고는 나중에 지금 풀렸는데 입주 때뭐또다 조정이 돼버렸다 이러면 그주요권은또 따라 붙겠죠. 다주택이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비조정이다. 이러면 그주요권은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소액자본으로 투자를 할 만한 걸 찾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지득세가 일단 그 중과 하나가 완화가 됐고, 종부세도 이주택까지는 이제 완화가 됐고, 뭐 완화된 게 많잖아요. 대출도 조금 여유있게 DSR이 좀 가동이 가능하신 분은 대출받아서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주요건 없어도 서울에 계신 분이 뭐 부산에 집을 하나 사놔도 나중에 비가세 플랜을 또 짜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움직임이 틀립니다. 오늘 첫날이잖아요. 움직임이 틀려요. 어 이런 거를 이제 면밀하게 어요 시류에 도잘 그를 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부산에 막 올라와 있는 아그 유튜브에 부동산을 다루면서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들어보면 서울 쪽에 조정에 투기에 그 다음 그 수도권도 그동안 조정에 투기에 지금도 수도권도 뭐 조금 빼고는 거의 다 조정에 묶여 있잖아요 어, 그런 규제가 많이 묶여 있는 그런 곳 중심의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자금들은 계속 이렇게 뭐 하락한다는 그 포인트만 맞추는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 영원히 내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유튜브 영상을 듣고 있으면 어, 이 부동산은 이제 대한민국은 끝이 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항상 매수와 매도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심리가 지금은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솔림들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뭐 이렇게 큰 틀만 멀리에서 서울에서 다루시는 그런 분들이 다 싸잡아서 부산을 얘만큼 알면서 똑같이 평가할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이제 몽땅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자금들이 부산으로 유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어, 우리가 벼락거지도 있지만 벼락부자도 있잖아요. 어, 이거는 어,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룰수 없는데 지금 바뀐 이 상황이 어, 향후에 우리 가게의 어떤 뭐 재테크에 어떤 방향성을 갖다 주는지는 어, 또 꼼꼼하게 한번 정보를 검토해 보시고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롱부동산에는요 나와있는 금매물들이라든지 이런 매도 의뢰를 해주시는 그런 물건들을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단톡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미 만실이고요. 하나도 이제 한 90분 정도만 들어오면 거기 그 방도 만실이 됩니다. 1500명이 최대 정원인데 한 3000분 정도가 다 이미 채워서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파일들이 동시에 다 올라갑니다. 매물 파일이.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에는 제가 많이 못 올려요 그 올릴 시간이 너무 도안 돼서 가장 먼저 올리는 게 단톡방이니까 이어 유튜브에 밑에 보시면 설명 글자를 클릭하시면 그 밑에 링크 주소가 다 뜹니다 거리로 어 클릭해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오셔가지고 한번 또 부산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챙겨보시기를 권합니다 부산은 다 풀렸습니다 어 대출 어떤 뭐그 조건 지득세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거주요건, 처분기간 많은 게 바뀌어 있고요. 어, 대출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은행에서 또비규제지역에 맞춰서 세부적인 지침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한번더 자세히 업로드해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처분서약,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붙어있던 처분서약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집을 뭐 사면 안 되던 조건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앞에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되던 요건 이런 거는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면 그거는 전부 충족한 걸로 어, 보는 것들로 나와 있어요 잠깐 한번 짚어보고 어, 오늘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음, 저희 일반 단톡방에 이 대출에 관한 자료를 이제 저희 단톡방에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세금이면 세금 투자면 투자 박사님들이 많으세요 어, 여기 보면 금융위원회에 어,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관한 리스크 관리 세부 기준이라는 어, 이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별표 18번 어, 여기 쭉 찾아다 14번에 들어오시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기준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가계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잠깐만요. 제가 제 얼굴만 나오게나군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기 보시면요, 어, 가계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죠. 어, 여기에 어, 주택의 기존 주택의 처분 보시면요, 기존 주택의 처분, 그 다음에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어, 조정대상지역에 대출을 해주시면서 은행에서 이거 요 대출로 주택을 사면 대출금 바로 회수됩니다. 뭐 이런 단서에 막 서약하면서 대출 받았던 걸 있잖아요. 그게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서약했던 거라면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뭐 6개월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서약을 했던 거라면 또는 주택의무 거주를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거주도 해야 되고 기간 내 전입도 해야 되고 어, 요렇게 하고 받았던 대출 그거는 다음 이제 쭉그 아래와 같이 이제 뭐몇 개월 안에 팔고 사고 막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어, 요게 요 중요한 건요 뒤에 다만 뒤에 단습니다 다만 규정, 별표 6, 5장 이거는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에 규제지역에 어,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 요것만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표육은 삭제되고 없어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서 아까처럼 처분해야 되고 더 추가로 집 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업무적으로 거주도 해야 되고 전입도 해야 되고 하던 요런 것들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있었던 규제들은 어, 전부 규제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지 아니한 게 뭐냐 했더니, 요 밑에 가나다라가 뭐냐면은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언제까지 전입해야 된다, 뭐 추가로 집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밑에 적혀 있어요. 근데 소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됐던 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처분 안 해도 되고, 뭐 집 대출에 집 사도 되고 주택 거주 의무 없고 기한 내 전입 안 해도 된다는 이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법조문을 맞죠?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적용됐던 것 같으면 어, 대출은 여기가 어, 제가 볼 때는 어, 저도 막이게 헷갈려서 단톡방에서 서로 막 질문을 주고 받고 이러면서 이제 원문을 찾았어요 이거 어디 가서 이 대출에 관련된 걸 봐야 되는지가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쭤보고 제가 여기 찾아 들어왔는데 금융위원회 그 자료인데요. 어, 구체적으로는, 음, 은행 감독, 은행 감독 업무 시행세칙. 그게 별표 18번입니다. 이 내용이. 은행 감독 업무 시행세칙. 별표, 별표 18번. 그게 들어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은행 감독 업무 시행세칙. 별표, 18번. 이게 14, 항 14호입니다. 14호. 14번이라 해야 되나요? 한과호가 아니니까 14번이네요. 어, 요렇게 있습니다. 어, 부산이 조정이 풀렸잖아요. 또 분명히 밑에 댓글로 뭐 투기꾼들한테 좋겠고 어쩌고 어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집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되게 갑니다. <웃음> 저 투기 조장하는 사람 아니고요. 부산 조정 대상 지역 불린 팩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 그동안 집안 팔려서 먹으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한번 움직임을 또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뭐 알림도 설정해주시고, 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